오케이 okay, 해보죠 어. user of c o m p u t 원래 이거 그 PC 통신 나는 거 뭐예요? 근 우리나라에서 이 PC 통신 관련된 이야기가 별로 어, 어, 없었어요. 논문도 없고. 어, 근데 그해 보니까 결국 비슷한 신만 만져도 그잘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많이 해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는 그래도 얼마 정도 그 얼마 전도 그 전이 됐고 어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 두 가지로 그 발표해 볼게요. 근데 자세한 거 보고 싶으면 제가 그 아트그. 지난 몇주그 미리 있으면서 아티클로 하나 썼으니까 그거 그냥 보시면 어, 어~ 또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 콘텐츠 대충 이런 어~ 형태로 하죠. 유저 마이그레이션 그게 유저가 비 c 톤시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모바일 포트도 있었는데 그 다른 분야에 어떤 식으로 그...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웃음> 어 자세한거 특히 그 어, 지난세기 1980년 90년대거는 자료가 되게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프레젠테이션 조금 스펙큘레이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되면 어, 이거 설명 그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거 양해해 주안요 이 전체는 유저 마이그레이션가 어떻게 일어났어요라는 걸로 한번 전체 다 보는 식으로 해보고 어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근데 그다음에 타임 프레임라는 지역에서 순서대로 한번 한 5분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5분 정도 시간으로 그 질문해 주세요 특히 이해 안 가는 부분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어,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2 9일까지몇주 사이에 제가 발표하는 것도 조금 그펄아파해야될 거. 오케이. 유저나 어, 마이그레이션 특히 한국에서. 근데 먼저 그 인터넷부터 시작하면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분야입니다. 8 2 년부터 시작했고. 근데, 그 다음에, 큰 거는, 그 다음, 그, 핫메이, 그 다음에 네이버에 서치. 그두개 동시에 97년이 일어났는데 이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엄청난 큰 임팩트 우리나라에 주는 것 같아요. 실제 뭐, 국가적으로, 야, 이거 때문에 PC 동신 찍었어요. 찍어 볼 때. 그때는 우리 그런 거는 몰랐는데. 근데 그 2000년대 PC통신 페이즈아웃 하면서 우리는 그 PC통신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면 그 2000년쯤에 PC통신이 페이웃 하기 직전에 인터넷 사용자가 몇명 정도 있었는데 PC통신 그 사용자가 몇명 정도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모바일폰 유저는 어, 유저는 이런 데이터 조차도 없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있어도 보면 <웃음> 이것 도저히 믿을 스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세계에서는 월드뱅크에서 발표하는 거, 너무 차이 뭐 가볍게 열배 정도 차이 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근데 제 추측으로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인터넷 유저보다는 PC통신 유저가 9십년 다음 네이버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PC통신 유저가 그 인터넷 유저보다는 한 다섯 배나지 열배 정도 많아는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우리 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리 판송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 통계차를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이뭐한성생 교수나 그 김현철 교수나 박연진 교수는 어, 그 어, 그때 그 이거 작업을 했으니까 조금 그 어, 알것 같은데 그 우리 그 학교에서 non-profit 인터넷 유저 수능상 몇 명이 있는데 우리 그런 통계 자료 만들었어요? 안 아, 만들었죠. 근데 그러면 그 커머셜 커머셜 인터넷 유저는 오르마촌도 그 KT, i n 넷 그런 데서 오르마촌도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거는 아, 어, 난프로핏이니까 학교니까 그거는 우리가 되게 게을러 오는것 같아. 아예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반성해야 될것 같고 안다 그데그 다음에 그 2010년대는 이제 그 인터넷 유저가 많이 모바일 본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도 별로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알고 있는 거는 한국, 일본, 중국을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많이 모을 본적으로 그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부터 이야기하는 어, 랩톱, 노트북 컴퓨터로 쓰는 인터넷 유저는 거의 사라졌더라고 이야기하도 되는 정도. 실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나 그런 거 쓰는 사람한테 그거 인터넷 쓰고 있다라는 건 아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2010년부터 대 2020년대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은 아니지만 IoT적으로 결국 IoT가 인터넷 유저의 90% 이상 되니까 지금 벌써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p c 전신 유저는 인터넷 유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민간 베이스로 했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은 별로 저 포함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더 조금 신경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제, 저도 지금 판성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이쪽으로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인터넷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아세요? 인터넷에서는 한글은 거의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제그 개인 그, 사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한글을 잘 서포트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테크놀로지 앞서가는거에 신경 썼죠. 그거는 뭐한 사람 교수나 뭐 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잘알 겁니다. 근데 PC통신은 아니죠. 이거는 한글 테니카 쓰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97년에 무슨 야 뭐가 그 판단 아 미스테크 해는가면 어쩌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 다음 네이버에서 그 한메일 서치가 나왔을 때 그거 하고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 안 했어요. 제공 그 개발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그 조금 어수개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근데 결국은 그거 자살해 이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수없서한 어, 메일 좋한하는 사람은 어, 아니면 웹 베이스 메일 서비스좋서하스 사람은 다 인터넷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한다라고 뭐 생각하는 한국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그다도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에서한데 2000년대 되니까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는그 웹베이스 서비스서 하고 견제할 할있 있는 비 a v e PC 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어, 네이버, n e 같은 사 s a 안 돼도 그래도 그 r Google, a n 얼마 전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폰은 84년 쯤에 시작했는데 g 어, It's 도2 0 0 0년전 o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언제 그 그 쇼트 메시지 서비스 우리 나라에서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언제 시작했어요라는 우리 압니다. 우리 나라에서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고 그거에 그 한글로 나트 메시지 언제 시작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모릅니다 근데 아는 거는 2007년에 스마트폰라는 거가 시작했고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했으니까 어, 그쪽으로 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폭발처럼 l a r 생긴 k 카카오톡 때문에 이두 개가 c a o t 그 l k This is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 i r 지 t time, the first time, the f i r s 근데 그거는 어, 어, 재미있어는 거는 키보드 이 키보드라는 거, 텐 키보드라는 거는 이, 일본에서는 그 현면적인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어, 완전히 바꿔버렸고 근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그 어, 임팩트 줬습니다 그렇지일본쪽으 아니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 만개 오천 개 만개 만, 만개 있는 한자 어떻게 집어넣을예요 라는거 어 중국에서는 완전히 시원하게는 해결을 못하고 있고 이런거는 아, 그제이 아, 프레젠테이션 마테리얼 아니고 그 아, 아, 아티클 쪽으로 보세요 그쪽으로는 정말 많이 소개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이 전체 유사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건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70년대는 그 메시징, 이메일라는 거 우리 알파넷에서부래 시작했고, 브레딩 보드 시스템라는 거 여러 가지로 알파넷에서도 했고, 비지톤 시에서도 우리가 했고, 근데 그다음에 82, 3년쯤에 우리나라의 그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그런 거. 시작했고 근데 그다음에 그어 피씨 통신 83형님이 그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그그대 따라갔습니다 전략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다음에 91년에 그 쇼트 메시지 서비스라는 거 GSM 어, 그래서그 어, 모바일폰이었는데 시작했고 근데 여기서 왜 이거 이러, 집어넣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저한테는 <웃음>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기계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화는 안 되고 모바일폰, 모바일폰은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속에 있습니다. 그기서부터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컴퓨터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PC통신, 인터넷, 그 그다음에 그 모바일, 스마트폰 포함에서 근데 94년에 상영 인터넷 서비스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 많이 PC통신 유저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기 어, 많이 넘어오는 거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음 네이버 만능은 아니고 안다 97년에 이두개 생기면서 완전히 인터넷어가 진심 어, 어, 태보했죠 p c 통신은 어, 어, 거의 죽고. 근데 그 전화는 아직도 쇼트 메시지 시스템밖에 안 되니까 인터넷에 챌린지 하는 정도. 이를 들면 서치 아니면 그 웹에서 메일 uh, 그런 거는 아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그게 그 나오는 거는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바이 왓츠앱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해에 가까워. 어, 근데 이걸 완전히 전체 란스페이크가 바꾸고그러면 실제 인 어, 마이그레이션 전에 포퓰레이션이 얼마 정도 있었는 거요 라고 얘기하며 제가 그두개 어, 보여드릴게요. 월드뱅크하고 그 일본 아, no, 한국 그 NIA. 이거는 한국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차 나옵니다. 여름에 배. 94년 거. 오른쪽으로 믿을 거예요. 근데두개다 믿지 마세요. 두개 제가 봤을 때두개다틀리는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제가 믿을 수 있는 수채가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 인터넷 쪽으로서 되게 개불어서 이거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마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브레잉은 안 합니다. 97년 테니까 어느 마 정도 믿을 수 있는 수채 됐어요. 뭐한두 배, 세배 정도 차이니까 근데 2000년 되니까 어, 그래도 이렇서 차이 납니다. i t u 에서 하는 에서한국 월드 스타트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7 0 0만명서국0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에한국서한데 먼저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어, 무시했다라는 거. 다 테크놀로지에 그예 브로드밴드 같은 거에 신경 많이 썼다. 그래서 그러니까 브로드밴드 우리 세계적으로 앞서가는데 어,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잘안 아,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초창기 멤버 할 겁니다. 유니스뉴스 이거 한글로 하면 좋은데 누가 그런 거 우리 할 거예요? 그때 마약 누가 프로포즈를 했어도 아무 신경 안 쓰실 것 같아. 아무도. 그데그 아, 다음에 그어 아, 리마크로서는 어 아, 아까 전에도 3번 PC 통신 아까 전에 말씀 들었는데 몇 프로 정도가 PC 통 신이 많아는 거는 뭐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나 아, 네이버 때문에. 얼마 정도가 인터넷에 가는 거예요? 얼마 정도가 모바일 가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얼마 정도가 두개다 같이 쓰는 거예요? 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합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기로서는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스타티스틱스 2 0년 됐고 제대로 지금보라도지대로 만들어져 22 1세기 22 2세기 전에 데 키보드는 나 어, 어, 많이 임팩트 있는데 우리 나라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같돼 먼저 그 표준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나 어, 이번에 LG가 포기할 때까지 스마트폰. 근데 지금도 우리는 나두 어, 가지 다 쓰고 있어요. 그 텐키도 쓰고 풀 키보드도 쓰고. 안더 근데, 어, 근데 일본서는 이 완전히 그 텐키 일본서는 이거 풀 키라고 얘기하는데 때문에 그 현명 일어났어요. 지금은 그, 풀 키보드 모르는 일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중국도 그,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 그, 핸드리슨 리코니션 AI 테크놀로지 스마트폰에 쓰면서, 다시 한번 현명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PC통신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10년대에 근데 굉장히 일찍이 페이즈아웃 했다라는 거 제가 부분적으로는 설명했지만 안 근데 아시아에 한국 포함해서 스마트폰의 마이그레이션 아, 굉장합니다. 그 지금 그 어, 어 노트북 메뉴로 쓰는 사이 별로 없어요. 네 이거는 레퍼런스입니다. 지, 제가 그래도 20분 거의 10분 코멘트 해주세요. 그 특히 제가 2 9일까지코치해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라고 있으며. 맞겠습니다.